자 숫자에 비하면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행운의 색, 색상이 색 있다 행운의 색자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는 사람들은 시야 시각적으로 아주 민감한 거에요 그래서 옷을 한번 잘못 입게 되면 저 사람 참 촌스럽다고 이렇게 하고 아저 사람은 아무 옷도 안 입음에도 불구하고 야저 옷이 잘 어울린다고 이런거잖아 네. 그 누구말따나 까마옷 입는다 해가고 아무나 까마 옷이 잘 어울리는건 아니잖아그지자 그래서 이 색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색채 미술에도 이용되고 우리는 색종이 이런 접는 것도 이용되고 그 다음에 그림책도 이용되고 우리가 뭐 일반 그 뭐고 컴퓨터 그래픽도 이런 데서 이용되고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형리 색은 우리 보기보다는 굉장히 다른 작용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내가 애인을, 내가 저 친구를 꼬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인데 가장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어울리는 옷이든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이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색상을. 상대방이 우리가 사주를 안다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상은 어떤 색상일까 이러면 저 상대방을 우리는 꽃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상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네, 이제 잘 어울리는 색상을 입어야 돼 옷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누구말단 미팅을 한다고 할때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필이다 꽃이도 해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자들 자들은이 장식품도 굉장히 마스코 이게 조그만한 거 소모 응? 이건 뭐라나 소품 뭐 소품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이거뭐누구말단마오라라든지 이게 그제 이게브루찌라든지 그러면 우리 가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색상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심리학이 많이 발달되게 되면 이 색상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도 휴대폰도 전부 다 우리는 컬러풀하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의 좋아하는 새 나에게 올리는새 이런 색상의 의미들을 우리는 다 풀어내야 돼 그래서 색상에는 우리는 아홉 가지 색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착착착 풀어놨다는 거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나갈 때 폼을 좀낼 때는 어떻게 해? 나에게 올리는거다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내 시라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해? 내 이제 억울하된거 믿고 가는 거야 이? 누구말따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멋재의 아저씨들이 옛날에 백구두 많이 싣고 다니잖아 백구두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그제 아저 사람 참 백구두 멋지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백구두를 신고 갔는데 야 지금 완전히 뭐 날라리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색상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안 어울리는 게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가 봐. 이게, 미장원에 가도 어떻게, 새까맣게 하는 사람이,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랗게, 하게 하는 게더올린다이 말, 그지? 그 어디 갈 때는, 한 볼만 입는 게 아니고, 소품에도 신경을 쓰라 한 거다, 잉? 말물다 뿌렸지? 이거 한개 달고, 마우라 이렇게 다 다른 옷은 별거 옷은 별거 아닌데, 마우라 한 개가 눈이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 사람도 있다, 이 그지?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고, 이 색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거야, 요 다 상대방에 보여주는데 이것이 아주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둘이가 이제 연애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색상이 어떻게, 커피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 상대방이 커피숍이 좋다고 하게 되면, 커피 잘안 먹더라도 나는 그 커피색에 어울리는 거 시키는 거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그러면 잘안 시키는 거, 그지? 우리, 아, 저거 가면 뭐 커피숍에 가고 이상한 색깔을 찾아갖고 떡 갖다 시는놨다그 사람은 관심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뭐가 궁금해서가지겠지 그러면 이제 물고가 튀는 거야 뭐 마음이 통이뭐물고가 튀지 마음도안들어가고 니는 이대로 나는 내 대로 뭐 갖고 폼지고 있으면 그물고가 튀겠나 그죠자 그래서 색상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색상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 나에게 우리는 키포인트가 되는 색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럼 젊은 아들은 어떻게 이것이 필요를할 거래 말이도 그러면 옷도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들 딱 보게 되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이 색상이 좋은 색상이 나쁜 색상이 있는데 좋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좀잘안풀려 재정이 음.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분명히. 그것만 입으면 재정 걸리는 거야요 그런데 그것이 남을 마음을 끌수 있는 것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또 억수로 많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똑같은 우리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치? 우리는 빨간 잠바가 올리는 사람이 있고 노란 잠바가 올리는 사람이 있고 흰 잠바가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음, 그래서 자기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상대방 눈을, 응? 어? 이걸 뭐가 필이 다 꽂히는 색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색상이라는 거다. 색상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도움이 되는 거다. 우리 필요하겠지? 그럼 젊은 사람은 오면을 필요하겠지? 나는 행운의 색상이 어떤 것이고, 뭐자절의 색상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걸다 안다면, 훨씬 더 재밌을까, 할 이거? 재미삼아도 그지? 그래서 행운의 색은 이 시각적인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많은 반응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담할 때 젊은 사람이 많이 상담해 갖고 물으면 아내선보러 가는데 내가 까만 옷 입고 갈까요? 어? 어떤 색깔 입고 갈까요? 물으면 야 모르겠다 이렇게 답할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웃음> 그럴 그라, 거다나 모른다, 이래 보면. <웃음> 그러면 우리는 이것 갖고 찾아갖고 진인 올리는 거 찾아주는 거야. 내가 비록 그 내용은 잘 모르지, 알죠? 그죠?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겠노? 이 만사의 모든 상담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것을 처음 다 배워서 상담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죠 그래서 동원할 거는 조금 동원해야 돼. 오케이?